안녕하세요. 건강한 신구소 구독자 여러분, 홀딩어 두달 만에 1등한 비법을 알려드리기 위해서 매일매일 수업 영상과 정보 영상을 올리고 있습니다. 아직 구독 클릭을 하지 않으신 분들은 구독 클릭과 좋아요, 엄지 척 버튼을 눌러주세요. 음. 얘를 빠르게 구하려면, 네. 누구랑 누구의 대응을 쓰면 제일 빠를까? DGF와 음. 어, BAE. 오케이 그럼 그렇게 해서 한번 구해볼까? bgf랑? 아 사실 걔보다 빠른 애가 있긴 한데 소트급 빠른 애가 하나 있어 d-e-d-e-d-g 맞아 왜 걔가 더 빠를 거라 생각했어 그지? 왜냐면은 아 d-e의 걔에다 그렇지 맞아 그래서 길이를 거기 길이를 이미 알고 있으니까 어 그러면 우리 닮은 물을 빠르게 구해볼까? <웃음> 음 에헤. 그러니까 여기야 이거 음 그러니까 이때 음음음음음음음음 음. 음. 음. 음. 음. 음. 음, 뭔가 이상함을 파악했어 <웃음> 음. <웃음> 어. 음. 어 일단은 음. 네. B나 2가 음. 음. 10이니까 10대 음. 음. 그렇지, 어. 음, 어. 음. 음. 오케이, 퍼펙트. 아, 네. 좋아요. 어. 그래서, 이제, 피타고라스 정리를 했으면 여러 개의 권의 계산이 오지만, 닮음으로 이제 음. 도형에좀 익숙해서 닮음으로 훅훅 찾으면 한 줄, 두 줄로 끝나는. <웃음> 꿀티에서 두달 만에 일등한 비법은, 대개 단어를 무궁무진한 가능성으로 성장하게 할 것입니다.